b a w 바 n o bafa faga i f u n o p i 뮈 f u 테 f u 오모 k u s k s